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은 3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편집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일들을 제가 오늘 활용을 해서 컷편집 부터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소스들은 수업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가셔 가지고 검색에다가 무료 영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중간쯤에 무료 스톡 동영상이라고 픽셀즈 비디오라는 사이트가 하나 뜰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 한글로 번역돼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얘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무료로 공유하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뭐 검색을 그냥 뭐 풍경 영상, 캠핑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런 게뜨더라고요 거기서 마우스를 살짝 대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좀 돼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다가 마우스를 살짝 대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면 뭐 로그인하라 이런 말도 안나오고요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게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비디오 저장 이라고 누르면 실제로 비디오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고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사운드는 포함 안돼 있고 동영상만 들어가 있는 이런 영상이었고요 제가 몇 개를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소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좀해 놨습니다 뭐 이런 바다 풍경 파도가 치고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원래부터 그 다음에 해가 뜨고 해가 이제 일몰이겠죠그 다음에 어떤 여성분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 멀리 보는, 뭐 이게 번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들도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을 해 보시든, 아니면 픽셀즈 그 사이트에 가 가지고 원하는 걸 받아서. 어, 내가 촬영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공한 걸 가지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섞어서 영상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편집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일명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제가 수업을 좀 편하게 하려고 파일명을 1 2 3 4로 이렇게 다 바꿔 놨습니다 실제로는 좀 복잡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 캐커스를 실행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 크리에이팅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1강 그리고 2강을 여러분들 쭉 보고 넘어오셨을 건데 잘 아시는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떠있고 자, 제가 요거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뭐 프록시라든지 이런 설정들은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쓰기 제일 편안하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미디어부터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 미디어가 내가 편집에 쓰고자 하는 내가 촬영한 혹은 다운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는 로컬 내 컴퓨터를 말하고요 그리고 임포트가 떠있죠. 라이브러리는 그때 잠깐 언급했어요. 캐커이 내장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쓸 필요는 없구요. 로컬 들어가서 임포트 눌러주시면 여기 임포트 버튼이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서 파일에 가면 임포트가 있기도 합니다. 굳이 이까지 왔다갔다 할 필요 없고 눈에 보이니까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 몽땅 다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거든요 혹은 컨트롤 a 이렇게 눌러도 다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열기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파일이 쫙다 들어옵니다 자 파일이 들어오자 말자 여기 시계 표시 같은 게 뱅글뱅글 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뭐제너레이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프록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어 내가 가지고 온 영상이 뭐 4k다 그리고 용량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영상의 길이도 길다. 그러면 프록시를 제작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프록시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편집을 바로 시작을 하셔도 크게 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프록시가 떠 있으면 저 화질 영상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편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셔도 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저는 어 1번, 2번부터 이제 순서를 가지고 편집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제일 처음에 내가 사용할 영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영상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프리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간은 11분짜리다 아, 11초죠 11초 c 분초 프레임이니까 11초짜리 영상이고요 얘는 소리가 포함이 안돼 있어요 레벨메타가 안 움직였잖아요 예, 소리가 원래부터 포함이 안돼 있었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까지 뭐 누를 순 없는데 이렇게 확대 축소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냥 큰 화면 작은 화면 이렇게 볼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얘를 첫 번째 영상으로 쓰고 싶다 하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트랙에 들어갑니다 여기 공간을 타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타임 라인에서 비디오 편집이 되는 공간은 이제 트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요게 뭐 나는 이런 방법 싫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딜리트 키 눌렀어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와 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딜리트 자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에 리스로 트 보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미리보기가 이렇게도 그리드 타입도 있거든요 그리드 타입을 하시면 첫 화면만 보여주는 거고 리스트 타입 하면 안에 일부를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뭘 찍었는지 한눈에 보기에 좀 편하게 돼 있는게 리스트 타입 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드 타입으로 보시면 첫 화면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첫 화면이 내가 피사체를 바로 대고 촬영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찍고 있다가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바로 피사체로 옮겼다면 첫 화면이 뭔지 알수 없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리스트 화면이 좀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그리드 화면으로 맞춰놓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소팅 기능이 있는데 이 소팅 기능이 파일명으로 어, 정리를 할지 뭐 A부터 Z까지 파일명으로 정리를 하면 1, 2, 3, 4 이렇게 막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혹은 뭐 DSLR 등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쫙 촬영을 하면 파일명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름들이 다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 있거든요. 보통은 날짜로 이렇게 날짜와 시간으로 파일명이 정해지니까 순차적으로 나는 배열하고 싶다 그러면 네임 그리고 A부터 Z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그 외에 파일 타입이나 영상의 시간 길이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렬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름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쓰겠다. 그러면 1번 클릭하고 Shift 8번 누르면 동시에 선택도 돼요. 혹은 Ctrl A도 자 여기서는 Ctrl A 안 먹어요. 왜냐하면 클릭 Shift 클릭은 순서예요. 얘를 처음에 클릭을 했죠. 얘부터란 얘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1번 클릭 Shift 8번 클릭 이런 식으로 이러면 순서대로 이제 들어오겠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여기 놔두면 이렇게 짜라락 1,2,3,4,5,6,7,8,9,8번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쌓여있는 것들을 이제부터는 영상 클립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영상 클립은 전부 다 합쳐서 1분 48초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요한 토막 한 토막 있죠 이한 토막 한 토막은 실제 길이는 여기서 확인 안 됩니다 실제 길이는 여기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짧다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을 촬영을 하면 지금처럼 스톡 영상 뭔가 다 만들어져 있고 화면에 실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영상의 앞 뒤에 없는 것들을 쓰면 그냥 이렇게 배치만 해놓고 써도 무방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촬영을 할 영상은 영상의 앞부분과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 찌끄러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켰을 때에 뭔가 찍히면 안될 것들이 미리 찍혔다든지 카메라를 끌때내 손가락이 뭐 이렇게 끄는 모습이 촬영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써야 됩니다. 자컷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타임라인에서 얘네들이 너무 공간이 좁거든요. 편집할 때. 그래서 여기 확대축소 기능이 있어요. 자 이강때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막 눌러도 되고 슬라이더를 조절을 해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작하기 좀 편한 화면을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 편집을 할 때는 여기서 메뉴를 이용해서 뭐 스플릿 하거나 고르거나 하면 불편하다 그랬죠 단축키를 쓰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맞춰놓고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이 분할 스플릿 하는데 스플릿은 컨트롤 B를 쓰거든요 단축키를 자 그래서 영상을 쭉 보다가 자 파도가 쫙 이렇게 밀려왔다가 연속적으로 한번더 밀려오죠. 근데 난 굳이 이까진 쓰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나 여기서 한요 정도면 충분해. 나요 정도만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여서 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파도가 치고 나오는 부분까지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나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쓸 거야 라고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얘를 분할을 합니다 컨트롤 b 를 누르거나 스플릿을 누르거나 여기서 툴을 바꿔서 여기를 클릭을 하거나 하면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불편하잖아 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그래서 컨트롤 b 단축키 나 여기서 자를 거야 하면 컨트롤 b 누르면 탁 잘려요 자 잘렸다는 뜻은 앞과 뒤가 따로따로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뒤에 부분을 선택하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휴지통도 있기는 한데 휴지통 단축키가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에요 딜리트를 누르면 그만큼이 없어집니다 자 없어진 만큼 뒤에 있는 소스가 딸깍하고 앞으로 달라붙잖아요 그 이유는 요거를 걸어 놔서 그래요 요거 요거 요게 늘 켜져 있죠 요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얘를 딜리트 했을 때 달라붙지 않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제가 무조건 켜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뒤로 가서 첫 번째 영상 클립은 딱 요정도만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자, 두 번째 앞에는 좀 잔잔하게 파도가 쳤으니 두 번째는 이렇게 벌컥 요 부분을 저는 좀 쓰고 싶단 말이에요. 좀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쓰고 싶어 잘라야겠죠? 자, 컨트롤 B 앞에 거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럼 앞으로 바짝 달라붙죠자 여기가 이제 파도가 칠려는 부분이 된거예요자 여기서부터 쭉 플레이해서 전처리 보다가 오 이까지 좋네 좋구만 확인하셨으면 끝까지 다쓸 필요 있으면 끝까지 쓰시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 난 이렇게 왈칵 한번 친 부분까지 좋았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B 하고 뒤에 거 선택하시고 딜리트키 누르면 잘립니다 자 앞에서 부터 보면 붙어보면 이렇게 돼있죠 자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거를 굳이 안 눌러도 됩니다 요거의 단축키가 스페이스바 거든요 자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자 다음 장면 넘어가서 왈칵 이렇게 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에딱 넘어가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위에서 좀 예쁜 척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자 저는 요정도 요, 요 정도 쓸게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장면은 굳이 안 쓰고 싶고 이건 제마음입니다 어떤 기준은 없어요 자 옆모습 필요 없고 완전히 뒷모습 이 정도 장면부터 쓸게요 자 컨트롤 B 선택하고 지우고 자 요정도부터 팔을 한번두번 번 흔들고 머리에 올라가기 일부 직전까지 자 이까지만 쓰겠습니다 컨트롤 B 그럼 요만큼은 제가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선택하고 지웠어요 자 지금까지 장면을 보면 파도가 한번 치고 두번 치고 여성분이 이렇게 딱 거닐고 있죠. 자,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촬영했을 때는 얘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얘도 찍고 그 다음 순서대로 얘를 만약에 찍었으면 편집을 할 때는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파도가 처음에 한번 치고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이 영상이 먼저 나오고 싶다 그러면 클릭 앤드래그해서 잡아당겨서 1과 2 사이에 놓으면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은 아니죠. 두 번째 영상이 뒤로 탁 넘어가요. 자리를 비켜주죠. 이때 손을 놓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영상의 느낌이 달라져요 잔잔한 파도가 한번 치고 아 여기 바닷가에 어떤 여성분이 있었구나 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 요렇게 지금 일몰이구나 느낌이 왔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리서 뭔가를 쭉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얘가 무슨 번호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번호 같은 건데 거기서 막조 요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 촬영한 분이 시간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붙여놓긴 했지만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일몰이 됐고 여기 장면들은 좀 밝죠. 그죠? 해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밝거든요. 그리고 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촬영했다고 모든 소스를 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다에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다 정도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찍긴 해 찍었는데 편집이 안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요 통째로 딜리트키 누르면 그냥 없어집니다 자 다음 장면은 뭔가 빵을 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버너 이팬 위에 놓고 굽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터를 막 치덕치덕치덕 바르고 있고 그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뭐한 요정도? 빵을 잘랐다 그리고 위에 놓았다 굳이 잘라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 한 요정도부터 자르고 있죠 요거 그냥 다 쓸게요 굳이 얘는 어딘가를 잘라놓아 요거 필요 없다 끝에 번호 위에 얘를 놓고 톡톡 한 두번 떨어지고 촬영 다 했다고 손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쓸게요 톡 오케이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B 날려줍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치면 그냥 다 버리는게 훨씬 더 매끈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뭐하는지 알겠죠 자이 상태에서 자 이제 위에다가 버터를 지덕 지덕 지덕 바르는데 처음에 몇초동안에는 이게 손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뭘 바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알수 있는 바, 부분은 한요 정도부터예요. 어, 버터 바르고 있구나. 앞에는 필요 없어요. 자, 컨트롤 B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버터 바르는 장면들이 나왔죠? 자, 이까지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B.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위에다가 뭐 파우더 같은 걸막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다음 장면 넘어가니까 도 위에서부터 촬영한 게 있네요. 자, 저는 이두 개의 씬을 섞어 버리고 싶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치덕치덕치덕치덕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치덕치덕치덕 바르죠? 음. 요두 장면을 잘라서요. 옆에서 보여주고 위에서 보여주고 두번 보여줄래요. 그럼 이렇게 되죠. 쓱쓱쓱 바르고 요것도 너무 기니까 얘가 중간에 하면 실수를 또 해요. 빵이 하면 들려버리죠. 음. 저 부분이 좀 보기 싫은 것 같아서 빵이 살짝 들리는 부분은 버릴게요. 자, 컨트롤 B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러면 요런 느낌. 됐죠? 그 다음에 파우더를 막 뿌려요. 자, 파우더도 여기서 탈탈탈탈탈 탈 뿌리는 장면이 있죠? 그럼 여기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파우더 뿌리고 요만큼만 쓰고 왜냐하면 여기 또 있거든요. 뒤에. 위에서부터 파우더 뿌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여기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B 앞에 그 지우고 자쭉다 뿌렸죠. 자 뿌리고 다 뿌린 장면만 씁시다. 그냥 이렇게 앞 장면에서 막 이렇게 뿌리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에서 그냥 보는 장면만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싹 가져갔어요. 그 다음 먹겠죠. 근데 먹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커피 한잔쫙 따라주고 끝. 이까지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바닷가에서 나와서 뭐 캠크닉을 즐기는 그런 장면인데 얘의 의미를 붙인다면 제 생각인데 얘는 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이 조리 도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이 빵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위에 뿌리는 시나몬 가루 같은 거에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광고 영상처럼 이걸 찍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글자가 하나 싹 나오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무슨 제품명 같은 거 하나 얹어주면 딱 좋겠죠 그럼 앞에는 막 나레이션 같은 거 하나 깔고 뭐 삶이 나를 힘들게 할때 나는 바닷가에 나가지 배가 고프네. 빵좀 썰어볼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제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나레이션을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편집을 했거든요. 예, 편집을 하니까 한 요런 느낌의 영상이 나왔죠. 전체적인 시간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필요 없는 부분에 다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40초 정도가 나왔는데 요 정도 느낌이라면 이제 온라인 광고에 보통 온라인 광고가 1분 미만으로 만드니까 그 정도에 딱 쓰기 좋은 길이가 나왔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것들은 소스를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배치를 하고 한 개씩 가지고 오든 통째로 가지고 오든 그 다음에 컨트롤 B 딜리트 키를 눌러가면서 이 타임 인디케이터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배치를 하고 확대 축소도 좀 해가면서 정교하게 작업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소리가 없지만 실제로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소리가 없으니까 화면만 보고 편집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소리가 있으면 사람의 말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편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소리가 전혀 없는 영상이니까 제가 어딘가에 가서 파도 소리도 좀 다운받아 오고 그 다음에 뭐 나레이션도 제가 좀 직접 녹음해서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소스를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소스를 받아서 같이 편집을 해보면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운받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본 소스를 이 동영상 강의에 붙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 정보란 있죠 더보기란 거기다가 링크를 붙여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이 소스로 같이 한번 쭉 편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는요. 저하고 시간이 똑같거나 잘라서 붙인 부분이 완전 똑같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냥 느낌대로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건데 어, 영상을 몇번 반복해서 보면서 아이 사람이 어디서 잘라서 어디서 이어붙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영상 컷 편집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 이게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강의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단축키를 잘 써라 라는 부분입니다. 확대 축소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뭔가 자르고 싶다 할 때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마우스로 잘 맞춰서 컨트롤 B 누르면 잘려지고 잘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몇번 숙달되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봤다고, 영상만 봤다고 이 기능이 내 손에 철석 붙지는 않아요. 한 두세 번은 꼭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4강 기대해주시고 아직까지 구독이나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영상에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